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자면 입 안이 이렇게 마르는 거 말고 저는 저녁에 잘 때는 괜찮은데 새벽에 입을 벌리나 봐요. 그 새벽에 입을 벌려서 이제 자고 일어나면 입많이 마르고 목이 마른 것도 있지만 자고 일어나서 계속 가래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저호흡이나 뭐 이런 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염증 환자들의그 합병증이라고 음. 하는 게 기관지염증이 있거든요. 아 이게 막힌 상태에서 하면은 여기가 이제 충혈이 되거든요. 음. 기관지에 충혈이 되면서 장기간의 충혈은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 새벽력에 입을 벌린다는 거는, 깊은 장면에 응. 들어갈 때, 응. 렘 수면이 들어갔을 때, 어, 호흡 장애가 더 심해지고, 답답하니까 응. 입을 벌리고, 응. 그 상태에서 이제, 하면은, 안, 안 그래도, 지금 이게이 상황,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다, 그, 음압에 의해서 다 빨려 나올 수 있거든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런 그 현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순환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자꾸 정체가 되고 좁아진 상태에서 되면 억지 호흡이 되고 있잖아요. 하면은 이 음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압력이 낮은 곳으로 이제 모이게 되죠. 그런 현상들에 의해서 가래가 나올 수 있다. 또 하나는 그그 그 코를 통해서 들어가야만 공기가 걸러지고 데여지고 습도도 맞아지고 해서 폐가 안정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입으로 바로 들어가면 그런 코의 기능을 전혀 거치지 않기 때문에 폐에 부담이 있거든요. 잘 정제된 것을 좋아하지 그냥 날공기가 들어가면 날공기? 날고. <웃음> 날 안좋아요? 날것 안좋아해 그러니까 온도와 습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불순물을 다 걸러내야 그폐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래라는 거는 그 이제 기관지에 쌓인 이물질을 뱉어내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입으로 숨쉬는 것 자체는 음. 우리 공기 중에 얼마나 많은 먼지와 미생물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음. 어, 그거가 이제 뱉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코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아침에 하여튼 계속 티슈에다가 침을 계속 한 일곱, 번 정도는 계속 배터내야 어, 되더라고. 이게 내가 뱉고 싶어서 뱉는게 아니라 자동으로 여기가 여기 네. 여기 어, 걸려 어, 이렇게 생성이 이렇게 음, 되어져 대부분의 있는 거요 대부분은 사람들은 다 아침이 되면 가래가 이게 그, 그 쌓이잖아요. 이제 밤새 정화작용을 해도 나름대로 청소를 해야 되니까 하는 동안에 다 해서 다모아되는데 그게 이 과하게 될 때는 몸에 어떤 그 정상보다 더 많은 양들이 쌓였다는 건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과하면은 사진을 찍어보고 해야죠. 사진을 찍어보라고요? 근데 네. 어... 이제 기침이 계속 나오거나 어, 기침이 나오거나 어. 그러진 않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아, 때 근데 네, 여태 생각 못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가래를 뱉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왜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앉았는데 자동적으로 제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티슈 항상 이렇게 꺼내거든요. 침을 뱉어요. 가래를 뱉는데 왜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면 할까? 낮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꼭 티슈를 쓸까? 그래서 항상 머리맡에 티슈가 있어야 돼. 있어, 있어서 그걸 꺼내서 이렇게 침을 뱉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뱉으려고 보니까 입안이 굉장히 말라 있어서 왜또 요새는 예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이렇물 마시면 건강에 좋다라고 갖고물 마시다가 요새는 입 안에 밤새 생긴 세균이나 뭐 미생물 막뭐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입안 헹구지 않고 이렇게 물 마시면 좋지 않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고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을 못 마시고 입을 헹구고 그리고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물을 마시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왜 자고 일어나면 자꾸 가래가 생? 겨그 우리 몸에 이제 진액이라고 하기도 하고 점액이라고 하는 람들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계속 생기잖아요. 네. 근데 입으로 숨을 쉬면 그점액질이 말라서 네. 이게 끈끈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 몸을 자꾸 넘겨야 되고, 네. 이게 사람이 하루 동안에 콧물을 먹는 양이 뭐 1.5리터가 되잖아요. 어, 그렇게 많아요? 아. 저도뭐 제가 뭐세 분을 <웃음> 안 했는데, 어뭐 그런 연구 결과 뭐 저기 논문을 본적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코의 양. 응. 우리가 사실, 콧물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더러워. 왜 더럽는 콧물을 다 먹냐? 옛날에 그랬잖아요. 에이, 콧물 중간에 쪽팔아 먹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겉으로 나온 것 먹으면 굉장히 더럽게 느껴지는데, 에이. 속으로 그냥 쑥 넘어가는 <웃음> 거냐? 그건 내가 먹으려서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어. 다. 우리 몸에서, 음. 그 그러니까 위에서 다 소화를 시켜버리니까 웬만한 음, 음, 저, 음. 세균들은 다 산에 들어가면 강산이니까 다 죽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정화작용이거든요. 그 1.5L가 콧물로 밖으로 나오는 생각이 <웃음> 웃길 것 같아요. 1.5L가 <웃음> 지금 <웃음> 엄청 많은데? 네. 응.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계속 자정작용을 하는 거예요 청소작용을 하는데 음, 음. 그게 코에서 밤에 잘 때도 넘어간다는 거죠. 음. 근데 입으로 숨을 쉬면 이게 말라버리는 거죠. 음. 말라서 그게 다 넘어가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걸리는 거죠. 음. 그래서 폐에서 나온 그 이런 노폐물 배출작용. 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이제 기관지 밖으로 이제 뱉어내려면 음. 다 여기 모이잖아요. 음.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코도 같이 걸리고. 음. 그래서 얘네들이 좀 모인 양이 많아졌겠죠. 음. 음.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정도라면 뭐 그냥 입 다물고 마스크 음. 한번 써, 쓰고 잡으세요. 아니면 테이핑을 하든지. 아, 마스크 쓰고 자야겠다. 그그 네. 그 황사 마스크 뭐 이런 거 얇은 거 그거 나오는 아, 거괜찮 코를 않나? 막지 않는 막 이렇게 좀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씌어도 어, 지장 없이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응. 네. 하여튼 음. 코가 노출이 돼야 되니까. 음. 음. 입이 안 마르면 훨씬 낫거든요. 아, 그래야 음. 되겠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음. 숨쉬기가. 음. 자는 동안에 이 목구멍 안쪽에 마스크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목고고리가 음, 음, 음. 아 목고고리가 뭐 목구멍 안에 마스크를 쓰는 거야 어, 마스크보다 어. 더 강력한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마스크가 불량 마스크, 숨이 안 통하는 <웃음> <오는> 거 <웃음> <웃음> 맞아, 마스크가 숨은 통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음, 네, 그렇구나 입으로 숨 쉬는 게 굉장히 안 좋죠? 그러 그러니까 날공기가 폐로 바, 바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음. 안 좋은건데 어,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키키요미키키요미 <목소리> <목소리>